한번 들어가 볼게 두두두 촉촉촉촉 디버프 잔뜩 쌓아놓고 토네이로 빠바바바바 야 그녀 어디갔네 <웃음> <웃음> 하이쿠, 반갑습니다. 장안의 화제, 이국의 검사합, 무명입니다. 정말 무명 자석인데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요. 덱 아이디어가 미친듯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종족불명덱게 완전히 영혼과 같은 존재예요, 이만은. 자, 이 성물 때문인데, 마신과 인간덱이 이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종족불명이 그게 뭐냐, 뭐 이랬다가 지금 개 난리가 난 상황이죠. 종족불명 아군 기본 능력치 30% 증가, 그리고 스킬 2개 이하인 아군은 방어관련 20% 증가 요거 때문인데요 자, 그래서 오늘 돌아온 바로 그 덱은 필로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안 필로가 야 필로야 니한테좀 친나 이면서막두드리맞다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것 같은데요 요즘 말이죠 대난투에서도 필로 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맷집이 좋은데 딜까지 좋아가지고 AI 대 AI로 놔둬도 잘 싸우거든요 오 근데 더 유행하는 덱은 바로 이 덱이죠 연멜과 얼티민형님 다 있는 자,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? 자, 일단 감염시키고요. 그 다음에 디버프를 잔뜩 건 다음 페어리로 스르담아 봅니다. 자, 가도록 할게요. 이야 이런, 이런 감염 당하고 있고요. 6만 7천. <목소리> 툭툭툭툭툭저 툭. 13만 6천. 갑니다. 툭툭툭툭툭. <목소리> 52만. 예, 기본적으 너무 탄탄한 덱이라서 좀 그렇고. 우리 형님은 지금 일단 빠졌고요. 자, 우리 맷집볼차려줘제 맷집. 공방생이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최후의 불꽃인 얼티민 형님의 직원과 크레이지 프로미넌스 견뎠습니다. 견뎠어요. 오와 잠깐만. 저대기 진짜. 지금 뭐 어, 최고의 대기인건 사실이니까. 자 어쨌든 그걸 다 견뎠어요. 연매력 마력 돌아온 거랑 불꽃 상태의 지공과 그 크레이지 프로미스 다. 야, 이거는 여러분 놀랄만한 거 아닙니까? 맷집까지 조합 보면 난리 나는 거거든 지금. 자 한번 힙스로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게 턱턱턱턱. 필로야, 네가 돌아왔구나. 무명 아저씨 덕분에. 추워 와, 근데 이제 연말이 진짜. 연말 좀 신나게 이줘좀 기절 시켜도 기절 풀리거도 이번에. 취급 해야 돼. 자, 기절 풀렸고요. 괜찮아요. 야, 우리 워낙 탄탄해가지고치바아야한번더 맞아줄게. 네가 힘 돌아왔다고 해야 돼. 아이씨. 우리를 인마 무명이 있어. 저 그래도 무명 개성이 좋아가지고, 저막치다가 필각 당하고 필살기 막 완만들어지고 막, 막, 막, 막 그럽니다. 뭐고 이거? 뭐야 방금? <웃음>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수고하셨습니다 출렁 네, 어? 먹어. 야야니 살았나? 탄탄하네? 야, 살았는데? 이야, 삼성 얘들아 아주 시끄럽게 하는 거좀 지기라 이제 필러 1인기 기절 들어갑니다 빡빡빡빡빡 뭐왜안죽왜 지금 왜안 죽는 거야? 왜 이거 왜안 죽어? 왜안 죽어? 필러가 이겼다? 필로가 돌아왔다 지금 이 덱이 또 찐덱인걸 또알수 있는게 제가 대난투에서 1위 2위하고 탑10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최상위권은 지금 놀고 있는데 이 덱이 AI 대 AI 싸움에서도 좋다는거 찐덱이란 얘기죠 어 잠깐만 보명이 들어있는거 아닐까? 요거는좀 아, 해머 근탈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는 공식대로 갑니다 꼭 피곤할수도 있거든요 종족불명 덱이 아니겠죠 지금 매치 보니까 빠바바바막 68만 어? 필로가 돌아왔다 땅땅땅 땅, 땅. 오케이 아, 서브의 무명 아니네 이거 서브의 무명이었으면 약간 오싹할 뻔했어요 집 오세요 예 그게 죽는지 어 여유로운데 굉장히 자 형님 죄송합니다 자, 우리 형님이 퇴근하고 계시고요 다이앤 혼자 남았는데 조금 긴장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체력, 체력, 체력들이다 보니까 다이앤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못 잡아가지고 돌덩이 키워져가지고한방한방 한방 툭툭 치면서 우리가 다 죽어 나갈 수도 있다. 여이 봐봐. 이게 지금 때리면 안 되겠다. 어쩜 못 잡아? 어? 잠깐만, 돌덩이. 야, 돌덩이. <웃음> 돌덩이 머리에 떨어지겠네. 자, 다이앤짱. 두크덕. <웃음> 기절해버렸어? 다이언장아 우리 기절 또 있다. 필로 기절까지 궁도 만들었고 어떡할거야 우리 다이언이좀 당황한 것 같아요. 그러면 기절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. 필살기 세 개를 만들었어. 너는 필살기가 없어질 거구말이지 아무리 쳐다무적 다이언이라 할지라도 다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. 야 필살기 누가 쓸래? 먼저 쓸 친구 손 들으세요. 야, 오늘 필로한테 조금 한번 해줘 보자. 파크당. 야, 내 마음은 게임 잘 만들어. 잊혀져가는 종족불명한테 살짝 여지를 줘버리잖아. 이러면 이제 종족불명덱도 찌밥 아닙니다. 근데 일단 라그덱은 유행에서 좀 약간 처지는 느낌이고 마신은 지금 최고의 유행에 올라와 있고 인간과 함께 쓰이는 뭐 그런 덱들은 얼티몬 형님이 끌어올려놓은 상태고 아, 그래도 야, 완전 인간 덱 좋아요. 여전히 세고 어, 마신덱을 만났구나. 자, 마신덱아 종족불명덱이 그렇게 만만했니? 한번 들어가 볼게. 저저 디버프 잔뜩 쌓아놓고 토네이로 빠바바바바 야, 야 어디갔나? 마신다이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니가 뭐 천하무적이야? 야 마신덱기 실로에 무릎을 꿇었다. 쳤던네 그것도 연매이 들어있는 최강의 마신덱이. 이거 넷마블이 의도한 거거든요. 제가 봤을 때. 어, 이런 밸런스. 제 생각에 그렇다면 넷마블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라그덱이 좀 찌발리고 있거든? 거인덱은 잠깐 유행한 적 있지만 거인덱은 그래도 패스 다이언이 워낙 활약하고 있으니까 거인덱 자체를 이렇게 막 밀어줄 것 같진 않고. 근데 라그덱은 한번 살짝 퍼프해줄 때도 된것 같기도 합니다. 제 내피셜에는 그렇습니다. 라그 쪽에 신쾌한 새네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들고 또 어떤 덱들이 있노? 요정이 지금 약하구나. 요정쪽이 갑자기 세지려면 여러분 각킹 성물이 나오는데 그 성물이 요정 종족 기본 능력치 30% 증가에 요정 종족 받는 피해 10% 감소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<웃음> 어, 이것도 마신이구만. 마신 덱 반가워요. 내가 무서워할 것 같지? 이 메타를 모르는 분들은 먹고 즈 필로. 교수형 또뭐 컨텐츠 찍으시나 이러실 텐데. 진덱입니다. 하다다다닥 스카웃. 퓨어 푸어 푸어 푸어 극하고요 갑니다. 필로야. 빠바바. 크닥 와우, 61만. 다 자빠지고, 정말 거의 죽을 뻔했잖 니, 쩔었나? 치 봐봐. 이번 우리 맷집 보여줄게.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. 필로가 초반 초살은 원래 좀 쎘지만, 그 다음에는 물몸이었거든요 근데, 1 5세요 한번. 힘 돌아온 거야, 저거. 힘 돌아온 건데, 요 정도다. 그러면 뭐, 개단단한다 이건 아닌데, 그래도 너그 맷집 정도는 된다. 이렇게볼 수가 있겠고요. 아이고, 또 기절이 들어왔네. 요거 사실은 기절 안 풀어주려면 내가 더 괴롭힐 수 있어요. 더 괴롭혀 볼게. 필살기 만들면서 기절시키나, 할게요. 내가 기절 꼭 풀어줘야 되겠나? 어? 두 대만 때리는 거죠? 빠바바바, 어, 뭐고, 이거? 어, 아야 아, 저, 잠깐만, 이거 뭐 구류도 들어 있었구나. 아, 이제 끝났네, 회피, 기절 회피.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어, 구류도가 제한테 왜들어가 있었노? 잘 그러지 않는데. 그리고 몸에서 이렇게 막 회피가 떠 있었는데, 그걸 또 이렇게 덥석 물어버리는 구스형은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. 와, 일났다 죽을 뻔했다는데. 맷집잘 봤죠? 이 정도 받아줘야 맷집 연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방송 천재 구스. 알겠나? <웃음> 자, 들어갈게요. 야야야야야야, 자이가나이마 마리한테 맞고 자빠진다 나비바마리 확실히 필로는결터가 빨리빨리 하구만 오늘 마지막 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필로그 이상 한번 떠주면 더 끔찍한 딜를 한번 구경시켜 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디버프 추가요 디버프가 몇 개니 와우 빠바바바바 빡 그닥 쏘고 54만 토네이도로 막 씬이 그 땅을 갈아가지고 막 집들 다 터지고 막차막 날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토네이도 같았다 장기하지 말라고 했지 Uh-huh. Mm -hmm. 자, 요거, 셀수 있어요? 오, 어? 와, 역시, 셀시긴 한데, 진짜, 원래라면 막, 더 무서웠어야 되는데, 요 정도다. 아, 템 세팅 말씀드릴게요. 생철리냐 하실 텐데, 아니에요. 맹회예요. 맹효인데 지금 맹회에요. 맹회인데, 지금 맷집 이렇다. 맹회입니다, 맹회. 맹회인데, 피가 한 40만 된다. 몇만한생철리거든요 지금. 상체 47만.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. 여기 어, 얘기하다가 내가, 아, 에, 오토가 됐어요, 야, 오토. 이것도 연출이에요. 야. 오토로 해도 세다.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은 아니고, 진짜, 대난투에서 개 쎕니다, 지금 이들대란투에서 지금 날뛰고 있는 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, 물론 당연히 연멜 마신 덱 날뛰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보스를 잡아라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얼티미 형님이랑 오사칸 이스틴 쓰는 그덱 있죠? 그거 지금 날뛰고 있고, 완전 인간 덱도 날뛰고 있습니다, 아직도. 라인하르트 쓰는데, 그 덱도 여전히 좋고. 그 다음에 종족불명덱. 해멀루나를 앞세운 종족불명덱인데, 무명을 써가지고 AI 대 AI로 제 붙여보는데 놀랍습니다. 지금 기존에 개딴딴한 덱들이 있거든요. 그걸 막 이기고 그럽니다. 굉장히 찐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필로는 죽지 않았다